들어오나, 들어온다, 들어오나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사실,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웃음>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 먼저 라이브를 켰어요. 어, 와이, 어, 많이 들어오셨네? 200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어, 이러니까 되게 뭔가 신기하다. 네, 사실, 오늘, 이리 축하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이리 축하합니다 이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레소와 오빈 이리 축하합니다 오. 네 진짜 저희가 오늘 엠카 딱 시작하기 전 저희 무대 시작하기 전에 이제 1위 후보, 누구누구와 이달의 소녀 뭐 이렇게 처음 딱 떴을 때 진짜 장난 아닌 거그 대기실에 있는 모든 스태과 저희와 진짜 매니저님들이 다 소리 들었어요 막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진짜 계속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 아 근데 설마 설마 진짜 우리가 1위를 하겠어? 진짜 근데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약간 근데 가만, 저는 약간 좀 그랬던 게 막주기도 했고 이러니까 진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시작을 하자마자 뭔가 너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대하면서도 뜬뜬암서에 이렇게 인트로가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나면서 근데 또 울면 안 되잖아요, 무대하는데? 그러니까 울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대를 끝, 끝나고 왔는데 진짜 컴백 무대망.. 아니 어쩌면 컴백 무대보다 더 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하고 내려오자마자 폐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안무가 좀 격한 편인데 멤버들도 알 거예요. 여기가 폐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 그래도 진짜 잘 하고 내려왔다 이러고 진짜 그 전출까지 엄청 기다렸어요. 전체 출연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딱 올라가고 이제 제 옆에 비비언니가 있었는데 비비언니가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울컥하고 진짜 눈물 머금고 막딱 이제 VCR에 이달의 소녀 대 누구누구 이렇게 딱 뜨는 순간 약간 진짜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막 막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막 너무 막막 막 울컥고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아니어도 아쉽겠다. 근데, 근데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마음 비우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진짜 계속, 진짜 근데,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딱, 기 막, 기 이렇게, 터지니까 무서우니까 한쪽은 비비언이 손잡고 막 이렇게 귀를 받고 있다가 팡! 이달의 순영!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진짜 그 순간 눈물이 엄청 팍 터지고 진짜 어머 울고 근데 뒤에 다른 아티스트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순간 제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 계셨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어요. 너무 저 정신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오빛이 일단 저희만큼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 번째 앨범인데 첫 1위를 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만큼 아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말꼭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오빛도 어 이달의 소녀가 1위를 한게 아니라 오빛이 1위를 한, 거, 한 거라고 왜냐면 오빛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빛이 1위를 한 거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웃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너무 같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저희 일이 진짜 처음 일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갈게요. 오빈 사랑해요. 좋은 좋은 밤 되시고 그럼 안녕. 진짜 사랑해요. 오빈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안녕. 울지 말고 안녕.